안녕하세요. 저는 군산에서 영광연구에 다니고 있는 이학년김희수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중3때부터 현재까지 약 2년 정도를 배운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는 주요 과목인 군문술를 중심으로 사회, 사회와 논술을 하고 있습니다. 건강한 학습연구소의 매력은 수도 없이 많지만 그 중에 두 개를 꼽자면 첫 번째는 1대1 토론식기로 수업하니까 제가 모르는 거는 금방금방 물어볼 수 있게 되어서 이게 좀더 오랫동안 기이 남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, 어 일반 주입식 교육과는 달리 제가 자기 주도 방식으로 이끌어나는 것, 이끌어나기 때문에 좀더 기억이 남고 재밌는 수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두번째는 일반 학원과 달리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자기주도 방식으로 이끌어가는 수업이라서 좀더 유익한 수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성, 성적뿐만 아니라 다른 진로 얘기도 많이 하고 좀더 유익한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일반 학원보다는 좀더 효율적인 학습, 방식이, 학습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옛날에는 그냥 막연하게 공부하고 해가지고 동기도 없이 공부하였는데 이제는 동기도 생기고 목표도 생기고 막 목표가 생겼습니다. 그래서 좀더 공부를 하게 되는 의지가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. 전에는 좀 들쑥날쑥, 좀 규칙적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 수업을 하면 할수록 전반적으로는 좋아졌는데 가끔 제가 그 영어 같은 경우에는 실수를 좀 많이 해가지고 좀 떨어지는게 그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를 제외 나머지는 정말 좋고 사회탐, 사회탐구도, 사회탐구를 사회 하고 있는데 그게 처음에는 70점대였는데 이제는 90점대로 올라가면서 이제 안정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. 특히 사회탐구는 보름 만에 70점에서 9 0점대로 올리는 정말 기적같은 상황이 일어났습니다. 저는 그 수업시간과 평소 시간에 선생님과 많은 얘기를 나누고 진로에 관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기자라는 꿈을 갖게 되어서 그 기자를 향한 신방가에 가려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